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훈 소장입니다. 예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창업통TV입니다. 오늘 창업통TV는 야 요즘 뭐 대한민국 대학과 상권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 홍대 상권에 나왔습니다. 오늘 홍대 상권에서 요즘 최근에 이 새로 오픈한 가게, 어떤 가게가 있는지 저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본다는 것은 요즘 창업시장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한 번에 볼수 있는 지표고요. 새로운 가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홍대상권의 새로 오픈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갈 수 있는 전국적으로 어떤 매장이 확장될 수 있는 모티브 이런 걸 발견하는 것도 홍대 상권의 어떤 새로운 점포 오픈 동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새로 생긴 가게 요즘 어떤 가게가 있는지 어떤 스타일로 어떤 컬러로 오픈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목에 나와 있는데 어 지금 평일 6시, 7시 시각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착한 구두 홍대는 의외로 이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런 가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홍대 지하는 야 예쁘네요. 야, 빈티지 클로징 스토어. 야, 정말 재밌습니다. 어, 아. 아. 구제 가게인데요. 너무너무 <목소리도> 음. 많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한 거야. 음. 이따 오 저녁에 시작하네. 여덟 시. 예, 빈티지 스토어 1층과 지하 매장인데요. 빈티지 가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하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인 코코 아주 상당히 눈에 띄는 여러 매장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가 두 곳이죠. 예, 왼쪽과 오른쪽. 어, 건물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주차공간을 들어가는 진입로로 꾸민 사례네요. 어, 영도상권의 네. 외곽은 여기는 패션, 자파거리로 확실하게 사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여기 지금 영업하신 지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여기는 얼마 안 됐어요. 1년 정도 되나요? 네. 예, 이곳이 지금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인데요 1층에 새로 생기는 가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없는데 새로 생기는 고승국밥, 순대수육국밥 음. 참새방학 야, 이걸 테이크아웃으로도 팔아요? 이거 직접 한 접시 2만원? 포장도? 아 재밌다 예, 백종원 사장의 역전 우동. 음. 지금 다섯 테이블 정도 있네요. 예, 새벽 이사까야 수점들은 여전히 음, 새로 오픈을 하죠. 옥스베너. 음. 목로관 새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커밍순 인테리어 건물 리노베이션 중입니다 목로관 야, 세계과자 할인점 여기 홍대 1층에 오픈한 가게인데요 야 이게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지 2층 가게들 한번 보시죠 저기 보쌈, 경성햄버그 마녀갈비찜 이 골목이 홍대에서 가장 오래된 메인 입지인데요 비비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나요? 음. 네, 프리모 바치 오바치 프리모 바치 오바치가 파스타집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가게인데요 여전히 영업 중에 있습니다 홍대 정문이 저기에 보이는데요. 정문 횡단보도 앞에 야저 2층에 장인 닭갈비가 생겼네요. 저 자리는 예전에 닭갈비가 아니고요. 저 자리는 아마 저렴한 주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주점이 닭, 장인 닭갈비 집으로 바뀌었고요. 1층에 5화로 우동을 요리하다 우동조문점 생겼어요 산먹기 생명 예 여기도 문다은 가게 있습니다 강남 식빵 이불 덮밥 음, 재밌네요 스테이크 정식 12,900원 닭고기 우동 정골 7,900원 8에 4,900원, 규동 5,900원. 주로 예. 비싸지 않으면서 가격 경쟁력 가성비 내세운 이런 브랜드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문을 닫았네요. 이미장은 아, 참... 아주 정말 그릭 요거트 전문점인데, 야, 썬큰 가든이 바로 보이고 지하 가게지만 1층 같은 정말 좋은 가게이긴 한데요. 월세는 비싸겠죠. 예, 홍대 정문 앞인데요. 미즈노 여기도 새로 생긴 브랜드 고요야저 가게가 롯데리아 로 기억하는데 롯데리아 매장이 문을 닫았네요 예 홍대 롯데리아 문 닫았습니다 야 2층의 가게들도 커피집 문닫았고요문 닫은 가게 정말 많습니다 예 홍대 정문입니다 좌측에 파리바게트 우측에 스타벅스죠. 여기는 홍대 정문에서 정문을 등지고 우측 학원가 골목인데요. 야 정말 평일이긴 합니다만 정말 썰렁합니다. 여기는 홍대 유일한 고등학교 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아주 썰렁하긴 합니다. 그 뒷골목 한번 볼까요? 줄 섰던 가게인데요. 야줄 서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네요 원피스 기네스북에 올랐던 아주 베스트셀러 만화를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오픈했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샵이었는데 초대에는 줄 서고 했었는데 지금 아주 조용합니다 어디서 봐 공원길로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정문 앞에 타로 가게가 있군요 야 홍대 정문인데 야 어. 오키나와 오키나와 밀크 야. 홍대 직영점이 문을 닫았네요 어, 이쪽도 문을 닫았네요 어. 저로 저렴한 주점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영업을 중에 있고요 야, 홍대 가장 주차장길 메인통인데 이런 건물들이 임대문이 가게다 가슴 아픕니다 흑화다. 응, 보이시죠? 응, 녹음식다. 녹는다. 응. 클럽들은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니스포리도 문을 닫았는데요.